호디는 왜 눈이 너왜 흰자가 사라졌니? 어? 안녕 일단은 오늘 게스트는 혁강이랑 서린이 이렇게 왔는데 누구냐면은 발로란트 보석함 저랑 발로란트 즐기고 있는 친구들인데 혁강이는 나이가 아마 연비랑 동갑이죠? 맞아요 네, 연비랑 동갑인데 오늘 연비가 못 왔어요 그러고 서인이 17살 불멸이지. 네, 아시아 서버 불멸입니다. 아시아 서버 불멸입니다. 아시아 서버 불멸. 불멸은 뭐 별거 없어요, 캐빈 님. 불멸. 아안 <웃음> 아, 돼!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나나나 듯이... 아님. 나야. 아. 일단 오늘 그래서 상남자 침대전쟁 상남자전. 상남자전 누가 상남자전. 여기서 가장 상남자인가 맨 처음 탈락한 사람은 그 하남자인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그럼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볼 때마다 형님으로 부르는 걸로 맨 처음 탈락한 사람은?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남자 특이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면은 이제 랜덤하게 계속 블럭 나오고 그 다음에 초능력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숫자 뽑은 다음에 요 숫자랑 맞는 블럭 가져가서 이제 침대까지 협강이부터 능력, 능력 1 아니면 능력 2에서 한 번만 음... 보자 보자 저는 또 기니까 일자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좀 짧으신 분들보다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완전 오늘 갈게요? 내가 한남자 만들어버리겠다 어. 안되겠다 서린이도? 다주 하나요 오케이 okay. 장남자특 어 방금 하 남자기를 살짝 보였는데 <웃음> 상남자 특하고 응응 응.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하 남자 들어왔는데 방금 상남자 특 이번 뽑음 자 헉! 드디어 이게 어, 나에게 나... 왔구나 드디어 이게 나... 나에게 왔어 자 그러면 은저 번호 먼저 뽑을게요 어저 5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 64에 미친 어 이거 주작이네. 아, 아니야주아이네 아, 리타 하죠. 아, 리타 하시죠. 아요괜찮 개. 아 괜찮아요, 리타 안해 도될 듯. <웃음> 그래. 찮아아 무슨 주작이야 주작은 이게 그쵸? 주작이 어아요아 이거 주작이 괜도 없네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 어?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는데 만에 하나 안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죽고 오셔야 요 비소라 <웃음> 비소라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잠깐 설이나 두 개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설인이는 열일곱 살로서 아직도 로블록스를 하는 떨림도 <웃음> 어? <웃음> 아저아닙니다 <웃음> 아, 아, 저... 진짜 왜 이러실까 나 봤어 설이나 자 침대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 상상상 상, 상, 남자전 하남자특 말저름 <웃음> 어. 저리로 가야겠다 아이고 좀 거의 아유~! 하남자특 <웃음> 그 <웃음> 콘크리트 가루 구별 못함 어? 잠... 어 서리나 한 서리나 남자... 조심해! 야손닿는다 상남자특 게스트 신경 안쓰 게스트 어. 신경 안쓰 게스트 어. 신경 안쓰 ㅋ 어. 남자특 건너감 어? 어? <웃음> 한 남자 특 빨리. 대발리. 어? <웃음> 잘 가라. 나 악이고야. 이 H야 내가 얘기했지. 내가 로블록 시한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한 남자 특일 빨리 끝났다고 진짜로 일찍 퇴근하려 그럼. 맞아. 한거 하나도 없으면서. 한 남자 특 없으면서. 이런 거에 삐짐. <웃음> <웃음> 이악 물고 참아라. 이악 물고. 야 쟤네 왜 이렇게 블럭이 많아? 왜 나만 없는 느낌이지 블럭이한 남자 특 남의 거 자꾸 찾아봄. 사람자 특 자꾸 비교함. 사람자 부러워함. 빈특 사남자. 뭐야? 지금이야! 빨리 부숴! 뭐해? 빨리 우리 투디투디부 투디야? 투디야? 나도 모르게 뭐야 이거? 어, 아니, 내가 못대로 뭐야? 몸이 못대로. <웃음> 몸이... 하남자특 안한척함 아 진짜로 근데 혁강이 너무 멀네 진짜 오늘 제 반대로 오길 잘못한거 <웃음> 같은데 <뭔가>. 자리를 이상형 <웃음> 생각을... 혼자 너에게 닦기를 하고 있어 잘못했어 아, 나 내가 혼자, 지금 나 혼자서 일부러 멀리다가 해지 블럭 블럭 좀 제발 전 집중 아.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웃음> <와>, 레전드 야왜 멜전드. <웃음> 야이놈미 <웃음> 개레전도저 그 뭐해? 보라이니!! 아, 그 대신에 킹 어, 진짜 너 공격하는 데서 너하는 데서 하... 아하하하 아하하 더, 더 배율 생긴 배율 배율 배율 생긴 아하강이형 관찰했지 썻받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어, <지금 웃음> 무슨 강의 <생각이 웃음> 떴는데? 안녕히요 <웃음> <웃음> 나는 혼자 살아가는 야생생활 아야 <웃음> <웃음> 지금 협강이 혼자 <웃음> 야생하고 있잖아 <웃음> 미치. 엇가라는 <웃음> <어까라는>, 엇가는 <어까라는> 다당한. <웃음> 야. 어 투디 투디 투디 이 와중에 진지하게. 투디 <웃음> 뭐냐 능력? 오이게 뭐 쎄냐 또? 안돼. 안돼.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미니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미로 아니, 어, 그 침대가 아닌데요. 에, 이렇게, 어, 끊겼죠, 끊겼죠, 끊겼죠.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죽었나? 어, 죽었다. 아니야.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 점프되면서 점프, 점... <웃음> 저리가. 안돼, 안돼, 안돼. 와우, 와우. <웃음> 와우, 얘들아, 그냥 스킬 맞아. <웃음> <웃음> 나 이거 창피해 <웃음> 아 뭐야 이거 야 어? 미치 <웃음> 뭐야 저기? <웃음> 개멀어 저기, <웃음> 이거 언제가 <웃음> 야 이거 내가 그반 블럭 32개씩 줄게 <웃음> <웃음> 서린이는 능력이 뭐였어? 나 저승사자 아무것도 안 모여서 쓸 수가 없었어 <웃음> 저기는 H는? 격투가요 아, 격투가 아구린네아나 데스노트였는데 아나 진짜 아 완전 우승각이었는데 어어 어, 이거를 원래 보통대로라면 건너가겠지만은 아아아아 아 근데 안죽어요 저거 들고있어서 안죽어요 <웃음> 아 <웃음> 야 지금 건너가안돼에 죽여줘 <웃음> 나 죽여줘 죽여줘 <웃음> 좀비가 밀쳤어 <jogo> 미친 <Bless> <웃음> <Directly> <웃음>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투디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긴 하고 투디는 능력 뭐냐 지금? 저 요리사입니다. 아 요리 아,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능력은 음식을 하나 아, 먹을 때마다 아, 아, 아, 바로 그... 특수 능력 생기는 거예요. 아, 어. 저 잠깐 이제 고피 나는데. 안파. 와, 야 이거 투디가 이겼다 이거는. 아, 어. 아 가봐요. 가봐. 가봐. 어, 허 어. 잠깐 거기 해라. 잠깐아. 얘 되겠니? 아니, 중요한 건 먹기는 마음. 어. 뭐 해보자는 거가. 어? 어이? 아저씨 어. 뭔데? 살려, 살려 주라. <웃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아, 어, 연습 요렇게 게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 이거는 승패가 없는 거야, 여러분. <웃음> 연습 게임. 이거 이거 뭐야? 왜두 개씩 있지? 이거 병도. 와우, 음. 이거구나. 오. 어. 방향을 어디로 잡지? 음. 우리... 아니야. <웃음> 당신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왜? 아니 왜? 배신을 한두 번 해야지! 아니 배신... 그래도 초반... 제가 믿어드릴게요. 어 그래. 저랑 어? 같이 하시죠. 윗솔님, 우리... 저열개밖에 없는데 조금만 빌려주시겠어요? 자세 못 믿겠네. <웃음> 저열개밖에 없는데 조금만 빌려주세요. <웃음> 아니 결국에 이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조금만 <웃음> <전반> 같이 가시죠. <웃음> 저기... H야. 예. 여기서부터 출발해. <웃음> 감사합니다. 이 정도 배려라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쥐지? GG. 왜? 쥐지요. 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지? 어. 저 혹시 블럭, 블럭 중고나라 해주실 분? 복사해드립니다. <웃음> 침대 복사해서 침대 복사. 저 뭐든지 다 복사해드립니다. 블럭, <웃음> 침대 복사했어요. 물류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다 복사해드려요. <웃음> 내가 알기를 이거 엄청 부수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혁강님 그거 음. 저.. 아나저 그런 거그나 저. 줘 이게 이학복수이 아이 멍청아! 우리 팀 압니다가 무적 되는 거! 에요에요 <웃음> <웃음> 아, 블록, 블록 하나만 줘야 하는 말이야 안디 밀루와워요 저 여기서 요새 만들 거거든요 아, 저 금수저거든요 도와드림, 도와드림, 도와드림, 도와드림, 도와드림. 진짜 배신하지 말고 <웃음> 한번 <웃음> 같이 하자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진짜. 님들로 와봐요. 저님 지금 저저저 여기서 요새 만들 거거든요.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도와드리수저거든요아 우리 우리 아, 진짜 진짜 배신하지 말고 한번 해. 차차다 진짜.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와와. 와 저기 속 가서 막는거 봐. 와 우리, 우리 케빈님 이게 우리 어떻게 된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뭐야 저기? 아유 또 시작이네. 아유 또 시작이야. 진짜 이거 우리 아이고, 진짜 이거할수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진짜. <웃음> 오지 <마! 웃음> 아유. 한지예요 <웃음> 이게. 선생님, 아예 잠깐만. 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저희 좋아하면... 지금 좋아요, 저희 지금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여기 살 거야, 나 여기 살 거야. 아, 안 차, 안 차, 여기서. 선생님 일등하세요, 선생님 일등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잊었다 진짜. 흑유석 나오게 해봐라. H야, 내가 해냈어. 어, 나이스 나이스. 혹시, 어? 표지판 있어요? 어, 어 있지 있지 있지. 아니야 이게. 근데 일단 개빈님 이거 쉘커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웃음> 여기 여기. 물양동이 있었든물양량이이도 지금 u l l i o n Bullion, Bullion, Bullion, Bullion, b 표지판 i o n b u l 아 이거 n Bullion, Bullion, Bullion, 거 u l l i o n b 게 갈게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웃음> 갈게 n Bullion, Bullion, b 이 l l i o n b u l l i o 죽여 죽여 죽여 o n Bullion, Bullion, b u l 야 그럼 나 물량도 해줘. 잠깐만. 아, 줄어 줄어 감 줄어 감. 야 잠깐만 나, 물리... 나 물량. 야나 물량. 물깔아 나 물깔아 나. 물 앞에다 깔아라. 물깔아 나 물깔아. 어. 누가 나 죽거라. 안 되겠다. 나와라 포켓몬. 내일 아, 네. 인재해거 휴. 왜 여기 있는 거지? 다 버리고 있다. 에헤이. 왜, 명령불로, 명령 불로 뭐야 명령 불로? 나무 왜 달라한 거예요? 나 나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래. 저 있어요 일단 하나로는 안돼 미안한데 막대기도 <목소리> 있는데 아, 그래도 안 되는데 되는 게 뭐예요? <웃음> 어 분열? 아 죄송 죄송 아, 죄송해요 상당히 실망스러울 뻔했어 방금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나나 소리 나, 반다, 나 반다 <웃음> 어? <소리다. 웃음> 오징어 씨 오징어 오징어 나왜 이렇게 <웃음> 아 뭐야 네가 당긴 거구나 이런 이리로 <웃음> <아니야. 일로> 아이템 <웃음> 내가 무서울 것같어 조심 조심 끌어버리죠? 어, 어. 내가 이거 설커 상다드입니다아 물고기 낚시해야겠다 한기원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 기억할 거야 내가 거라. 살려줄게! 나이스!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소 안돼! 어디야 어디야? 아! <웃음> 어 드디어 <웃음> 낚시땐 사라졌다 낚시대어낚시는 어, 낚시 사라졌고 저건 또 뭐야 또뭘 들고 있는거야 또아 안돼 <웃음> 한번더 나한테 점프를 한다면 이걸 뿌려버리겠어 어? 오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끼리 타임 좀 할까 우리? 푸디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저기를 우리 잡아야 될거 같아 수리 안죽이면 지금 봐 저기봐 철블록으로 지금 노배되고 있어 뭐야 저거 에헤이 <목소리> <I> hate... <목소리> 와야 네. 이거 빡세지는데? 캬빈님 <목소리> 캬빈님 이 침대로 못 떨어지? 아. 어? 뭐야 이거? 나이트 어, 다루는 양동이는 뭐야? 처음 본 나이트인데. 그렇지, 그렇지.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웃음> 아하. 잘 보라고. 아니, 우리 아, 눈이 오랜만에 무적이네. 어. 이게 이렇게도 되나? <웃음> <웃음> 뭐, 뭐 안, 뭐가 안 돼요? 예. 예. 이 나무가 종류가 왜 이렇게 많니? <웃음> 나무 종류 너무 이비서아 비서 안돼 안돼 안돼 야 잠깐 잠깐 예, 예, 예. 나무 다 나무 다 비서 나무 다 올라가 있어 나 Boy, 아니, 올라가 있어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웃음> 안돼 비서라 <피> 왜너 <ammo. 웃음> <피� known. familiar. 웃음> 능력이 그렇게 사겠지 몰랐지 비서아 <웃음> <피 koll 거죠> 그만해 그만해 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씨 우리 셋 동맹 해야 돼안 그러면은 서린이를 어떻게 그러면 얘기자 지금 그러면 부터 빨리 죽이 해. 2디부터 빨리 아나왜 그 남... 죽여 나 가만히 있는데 아니, 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어. 아니, 그렇게 하려고 랬어 아, 그렇게 그래. 하려고 랬어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렇게 그래. 하려고 했어 나무 좀줘 그래. 좀, 나무 좀줘 나무, 좀 나무 주면 가능해 나무 주면 어, 가능해 나무 주면 가능해 어, 나무. 여기 너무 가능 나무 주면 돼어 나무 한만야 엔더 드래곤 생성을 뭐야 이거 어, 가서 살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 있어 봐. 빗소라 지금 가만 있어 봐. 빗소아리안 살려 줄 거야 가만 있어 봐. 거 살려 줄안 살려 줄 거야. 나무 나무. 가뭄비. 가비가비 빨리 가뭄비 야 여기 죽여. 죽여. 막대기랑 가뭄비. 가뭄비 없어? 가뭄비 없어. 가비 없어. 없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빗소아빗소아 아니야. 이거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잠깐만. 잠깐만. 네, 들어가내말들봐 네, 들어 어. 나무.. 아니.. 수? 나무 다줘 나무 다줘 나무 다 줘! 알았어! 아니 나무 <웃음> 일단 쓸 수가 있어! 이게 미친 사람! <웃음> 나무 아 <알아! 웃음> H 침대 내가 지킬게 okay. Okay. 어 뭐야 아웃 우리, 우리 셋이 이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어? 이 소리야 <웃음> 우리 죽여놓고 <웃음> 죽여놓고 무게 <그게 뭔> 소리야 <웃음> 어? 아죽이 않았지 H H 동맹이야 어? 엔더의 눈 엔더의 눈 나를 인정해줘 2이 뚜디 아, 저기 2D, 2D, 어디? 디 저기 어디 아니야 아니야 나왜나왜나왜나 왜, 나 왜, 나 왜? 아 주님. 로기스는 안 쩌네. 왜 그래? 블록 설치를 더 막을 수 있어. 위도 알 떴는데 위도 와. 가서 설치. 가서 설치해. <웃음> 빨리 설치. 너이거 아닌가? 뭐지?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더. 아니야. 나스 W D. 얼마나 나 이제 끝가 S 언더만.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잘 있었나? 이제 곧가 ㅋ 자기야 케이형 내가 형집 부셔서 나무 캤어 자식아 <웃음> 이 ㅋ ㅋ ㅋ ㅋ 고맙다 진짜, 진짜 고맙다 아니. 너 오, 하나 더나왔 <웃음> 서린님! 서린님! 지금 위도 소환해! 위도 그냥 네? 소환해! 소환해버려 그냥! 위도 소환해버려. 위도 위도 위도 한다. 빨리 빨리 서린님 서린님 그냥 죽어버려 저거 로끌어어 죽었다 뭐야? H H 뭐였어? H 데 미쳤어 미쳤어 저거, 분주구이거라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요 이거요. 이거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요 이거요. 이거요. 이요 이거요. 이이가요이거이이이 좋다. 야! <목소리> 아오스요요요요요요 <느낌 안> <목소리> <목소리> 빗소리다 빗소리. 어? 안돼. 빗소리다 빗소빗소 죽여라. 혹시 나의 유품은. 믿어요. 뭐? 빗소을 죽여라. <웃음> 믿어요. 유품이 뭔데요? 아니 내 유품. 빗소 죽여라. 이 유품이 뭔데요 지금? 야 믿어요. 근데 빗소리랑 H랑 서로 지금 서로 <웃음> <웃음> 침대 부술라고. <웃음> 어 미친 뭐, 잠깐만 어잠깐아빗소빗소 <웃음>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 아니야 아니야. 저쪽부터 가야 돼. 어머나 <웃음> 뭐 우리집 앞에 나무 자랐어 아씨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뭐야 매번 쑥에서 새겹는셔 실어든 나무 <웃음> 자랐어 왜 아이씨 나무 나무 때문에 안보여 나무 때문에 안보여 나무 밑에 있어 나무 밑에 어 걸렸다 어 위도 걸렸어 나무 밑에 있으면 못쏴 이거를? 위거가 <웃음> 아니 위도가 걸렸다고? 이럴때 H가 A, H야 가자 H야 가자 가가가고 가, 있어 가고 있어 네더 라이트 검을 이길 자신이 있는가? 어? 아이포고 미친세 어 잠깐만 그거는 잠깐만 안 되겠다. 오 씨발. 어, 암.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뛰는 거 아니야? 위더요. 움직여, <웃음> 움직여. <도라! 웃음> 움직여. <웃음> <웃음> 움직여 빨리. 지금 그렇지. 움직여. 빨리. 야! 움직여 <웃음> 빨리. 에라, 모르겠다 위더가 <웃음> 나의 부름에 응답했다. 위더가 나의 부름에. 오, 오, 못못 가. 어, 가 볼까? 또 쉽다. 이좀 막아 봐 누가. 잠깐만. 저거를 그거. 한번 흔들어 줄 때가 왔어. 얘더 드래곤티어. <웃음> 나의 부름에 응답해라. <웃음> <웃음> 미친, 아... 근데 저거 안 움직이. 계속... 저 어차피 안 아, 움직여. 아, 내가 저자를 깨러 가겠다. 어. 어. 혹시? 어, 혹시? 어, 어. 야 이거 위더랑 엔더랑 또 싸움 붙었다. 야 이거 됐어. 아니... 야 이거 저주에서 풀려났어 미술이랑 에이치랑 어이 진정현아 아. 아. 어. 건너갔다 건너갔다 건너갔다. 어, 이대로? 이대로? 근데 아직 알려면? 시간 부족해 인데요? 시간 부족해 시간이 안돼 어? 어? 아니 왜 러리 언 가는데? 아니 이거 그렇게 큰 우와 확 우와 잼설린나 이거 육두에서 봤어 아 어, <웃음> 밀어낼 거 지금이니 아니 못할 뿐이구나 넌 멀었어? 아직 오면 안돼 아, 비스라왜기소비스라도왜비라도기소라왜오기비도왜비소라도왜기여기서도 모르겠네 비스소라기할 텐가 어 미친 기어 <웃음> 어디? 어? 엔더 스 <웃음> <웃음> 어머졌와 어, 어. 최초의 소환사 등장. 어? 어, <웃음> 어 당해버림. 앤더날개 어. <웃음> 저거 지가 동작하고 싶을 때만 동작해. 그니까 이게 다 수디가 뿌린 시안. 씨앗. 내 시안 이런 시안 실이야 생각이 뭐가 잖아 철로 아, 모든 걸 <웃음> 감싸버리. 막까 당신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아 고갱이가 안 나와 게다가. 당신이 막을 수 있을까? 뭐한 사람 어디 있어? 한 사람 어디 있어? 뭐야, 이 사람. 뭐, 아래로 들어온 거야? <웃음> 뭐야, 왜 r 안때려 d 아, 뭐야 아, 뭐 하는 아, 거야? a r 어 under the. We are under t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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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아, 여기서 그래. 워드는 소환하면서 갑자기 어. 야죽여어아내 꿈이 어 잠깐만 음, 음. 워드는 워드는 청색치 어 근데 가까이서 만나면서 어, 어. 야.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근데 워드는 어. 따라갔어어어 <웃음> <웃음> 어, 태어났다 제발 제발 제발 우리 내지 소소 내가 다아 내가 다아미 <웃음> 아, <미친 걸> <웃음> 어, 뭐야 나어 뭐야? 나 어떻게 나 죽여줘 원아여 o e 이가게 <웃음> 어, 혁강이 <웃음> 이제부터 한 남자 형님들 <웃음> 반갑습니다 야 근데 진짜 다른 의미의 레전드였다 오늘 이거 봐나이 서버 2 b 2 t 인줄 알았어 <웃음> 근데 아. 이거 데스노트 더 어. 어, 좋은 거알았어요 앞에 글자 있잖아요 어. 그것만 해도 죽음 진짜로? 어, 저 H만 적었는데 죽었어요 <웃음> 야, 이거 보니까 데스노트가 좋긴 하다, 확실히. 아... 어, 데스노트가 그... 침대 킬 타이밍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서 리더, <웃음> 엔더 드래곤 그러니까. 따라간다 야, 지네들끼리 아자. 잘 싸우네